안녕하세요. 고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음, 정말 좋은 분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게 너무 신기했고 한결같이 따뜻하고 잘해주시고 항상 환영해주셔서 지금도 그 마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.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저의 루틴인데 그날뭘 할지를 항상 생각하고 뭐 어제 생각했던 거 오늘 할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글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. 음, 저는 항상 그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능력 네. 아무래도 이리가니까 축구해서요두 <웃음> 번째요? 두 번째 두 번째는 좀 순간이동하는 능요 이동하는, <웃음> 이동하는 게좀 시간이 많이 이제 뺏길 때가 있었고 또, 또 축구 <웃음> 축구 이럴 때는 좀한 방에 진짜 옮겨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또 이렇게 함께한 <웃음> 모든 순간이 <웃음> <약간> 아부아 <아무서봐. 웃음> 진짜로 근데 정말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힘이 돼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게 어, 저한테 정말 많이 위로가 됐었고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<웃음> 마음이 낮아질 때도 있고 빛을 잃을 때도 있는데 내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니까 나는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별이다 라는 그 마음으로 의지 그렇 의지죠 <웃음> 부족하지만 봐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면 또그 사랑 받아서 어 제가 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